1월 1일 어, 에치. 아침 2시 30분입니다 지금 저희는 우윤이 소금사막 가가지고 별보, 별이랑 해보러 가요 예, 네, 해뜨는거랑 보러 갑니다 그 투어 지금 하러 갑니다 오아시스 투어사에 2시 40분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화끈하 보여드릴게요 지금 새벽 2시 반인데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지금 뭔가 여기서 뭐 하는 거 같은데? 네, 사람들 이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가. 아, 클럽이네. 지금 굉장합니다. 지금 뭔가... 뭔가 지금 노래 소리가 굉장히... 올리비아 새입니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지금. 네, 여러분 이상입니다. 지금 한시에서 분이 되면 한 투어 가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가이드가 뜯어가서뜯어람지다이렇들데 이렇게 데리자루이스자 제일 스게 왔습니다 지금 루이스가. 국에 이렇게 장을 나눠주고 장을 신습니다. 루이스 레스서한국 출발입니다. 사우스코리아. 리아 바람입니다. 네 지금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돌풍인데 지금 예 네, 오늘은 별보는거는 임파시블랍니다 자 2020년 1월 1일 첫해입니다 첫해 지금 해가 떠려고 하는데 보이실랑가말랑가 클라우디하고 윈디하네요 해가 떠버렸네요 해가 막 떠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볼리비아에서 1월 1일 일출 보기 선보입니다. 예, 볼리비아 별은 못 보고 해보고 일단 갑니다. Let's get it, 올라. 5 3분 투어 끝입니다 볼리비아 우연히 1월 1일은 예 네, 지금 밥집이 문을 다 닫았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오후 3시 정도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지금 배가 굉장히 고파요 아주 볼리비아 슈퍼를 찾았는데 유일하게 열은 슈퍼 신라면 20솔 짜장면 20솔 카레 35솔 네, 식당에 문연대가 없어가지고 슈퍼에서 예, 금고지까지 샀어요 어디서 먹을거냐면 벤치에서 앉아서 먹을거야요 벤치에서 뭐 먹을거냐면 뭐딴거 카카드 빙글스빙루뭐 이딴거 먹습니다 맛있겠네 그럼 식당에 개가 들어왔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윗거리 강아지들이 지금 또먹어먹으려고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불쌍한 눈빛으로 보고 있네요 끝판 대장이네 끝판 대장 여러분 거의 골목대장 <웃음> 거의 <웃음> 자 1월 4일 토요일 8시 아침 8시 반입니다 저희는 호텔 이 후마리가 아 후마리 여기서 묵고 이제 오늘 아타카마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목소리가> 아타카마 1박 2일 투어를 하고, 투어를 하면서, 네. 예, 아타카마 갔다가, 깔라마 갔다가, 그래가지고 산티아고로 비행기 갑니다.